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 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노키아에서 나온 노키아 8 스마트폰 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거의 2년째 사용하고있거든요 그래서 2년째 사용한 제 간단한 후기들 후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이런 테크닉 계열의 전문적인 리뷰가 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감상평이라고 감상평 이라고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폰이 나온 지는꽤 됐는데요 일단 이 폰이 나온 지는 거의 한 2년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노키아9이 나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, 어찌됐든 일단, 일단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벗겨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하고 있고 여기 노치가 이렇게 있어요 노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노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치가 이렇게 있고 화면을 키면 노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키면 유튜브 를 키면 이렇게 노치가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여기 of a l i t t l 여기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심이 지원되는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유심 트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나라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 호주에서는 이걸 호주에서 샀거든요 호주에서 샀는데 w심은 지원을 안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호주에서는 말이죠 호주에서는 w심은 지원을 안한것 같고 그래서 전듀유심은 사용을 한 번도 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후면을 보시면 스티커는 무시해 주시고요 스티커는 뭐 이래저래 꾸민다고 붙여 뒀는데 스티커는 무시해 무시하시고 일단 뒷면은 상당히 단단한 어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재로 사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알루미늄 소재 같은데 상당히 단단해요 상당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, 일반 카메라 여기는 모노카메라라 해가지고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가 있고 그 다음 에 플래시가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 예전 2017년 영상을 보시면 2017년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신 뭐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니고 어그 외에 뭐 다른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사실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외에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어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요 일단 케이스를 벗기고 제가 사용한 적도 꽤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2년 동안 엄청나게 험하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버벅거림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 제가 뭐깐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한 것도 많기 이것저것 뭐 이것도 깐 것도 많고 이것저것 뭐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폰으로 물론 공기계긴 하지만 이것저것 공기계로 알아본다든가유튜브로 본다던가 하기, 하기에는 괜찮은 폰이에요 일단 괜찮은 폰이고 지문인식 속도도 굉장히 빠릿빠릿한 폰이거든요 여기 지문인식이 여기로 되거든요 여기 홈 버튼으로 되는데 여기 홈 버튼으로 되는데 여기 지문을 갖다 리기만 하면 풀려요 풀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앱 켜는 속도 굉장히 빠릿한 빠릿 편이에요 이런 건 빠릿빠릿한 편이고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고사 게임은 안 돌아가지만 기본적으로는 핫스톤 뭐어뭐 어뭐 탭소닉 탑뭐 지오미티 내시 같은 이런 게임 종류는 제대로 잘, 잘, 잘 돌아가고요 물론 지금 통신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l g u 플러스 사용하는데 l g u 플러스에서는이 폰을 사용을 못합니다 이 폰을 사용을 못하고 SKT나 KT 같은 경우는 이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750불 정도입니다 가격은 750불 정도로 하나로 약 호주 달러로 750불이었으니까 하나로 약 660만원 정도 되, 되겠네요 60만원 정도 될것 같고 어그 외에 딱히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50불 치고는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전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물론 이 사양에 이 가격이라니 뭐, 나는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 라고, 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도 하는데 저하는 굉장히 만족하서 쓰고 있습니다 1년동안1년동안 동안 지금 유튜브도 보고 이, 이 폰으로 뭐 유튜브 뮤직을 틀어놓고 뭐 하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공기계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어, 그리고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정말 잘 썼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뭐 저번에 애, 저 제가 이걸 SK로 써가지고 어, SK로 써가지고 이 폰을 거진 1년 넘게 썼는데 한국에서도 정말 잘 썼어요 호주에서 1년 쓰고 한국에서 1년을 썼는데 정말 잘 썼어요 통화 잘 되고 통화 잘 되고 문자 잘 되고 카톡 잘 되고 뭐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이어폰이 이어폰 단자가 위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어,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스피커가 스테레오도 아닌 하나밖에 없다는 점 말고는 딱히 전 크게 불만은 없어요. 딱 750불에 딱 그게 그게 그 성능한다라고만 전 설명을 드릴 수 있,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전문적으로 램이 어떤네 CPU가 어떤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,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, 제 감상평은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서 여기서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